아 근데 괜히 결혼식 있어서 아침 일찍 차가중학교 아.. 아.. 아.. 저 어제 저녁에 치즈버거 먹었는다 어, 있다, 크다, 커. 근데 여긴 또 에스컬레이터가 되네. 어, 네. 집에 도착. 자, 집에 와서 간단하게 빙수, 과일 빙수 게임을 하도록 하죠. 친구 <웃음> 점심은 파스타 남은 거. 아,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은 이제 영상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끈을 만 갔다가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. 짠.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 작업을 끝. <웃음> 자 오늘 저녁은 치즈볼, 딸기 요거트 샐러드랑 그리고. 버섯이랑 관자 음장아 영상 작업도 하다가 자이로그 작업을 이습니다 짜란 오늘 점심도 파스타입니다 오늘 점심은 토마토 파스타인데 토살 관자 뭐 인섯이랑 관자 버이렇게자들인이자 영상 이리고이제 나가봅시다. <목소리> 스타 집에 도착. 이달한 파스타 통을 샀습니다. 그래서 종류도 좀몇개더 사서 면들의 잡탕이죠. 이거는 피자 옷 가면 <웃음> 자주 봤던. 자, 자 저녁 먹고 영상 작업 들어온 거. 저, 같이 증거를 거 하다가 엄마가 고기 먹으러 오라야 돼. 하나 엄마는 지고 땅땅. 자밥 먹고 와서. 열심히 다시 영상 작업을. 골프 연습하고 좀 걷다가. 와서 영상 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녁입니다. 파스타에 이제 닭가슴살 한번. 자, 저녁 먹고 다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 <웃음> 내일 또소을넣고봐야 되기 때문에. 아, 집으로 가서. <웃음> 아, 있입니다 자, 차원 중앙을 떡으로. 잘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? 겠음 제가 서울 오면 머리 자르는 곳도 되게 잘잘라요이발하고 옆에 염색한 거 이제 땀 퍼면은 색이 다빠지는데 그것도 색도 좀 살짝 익혀주셨어요.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. 너무 신기하네 흘날뻔했네 진짜 맛있다 <웃음>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오랜만에 <웃음> 이퍼로 차. 응. 아, 좋다. 감사합니다. 음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<웃음> 오늘은 사업 엑스멘토링에 있어서 와이비 연수원 너무 좋 해도 오늘은 <무늘로> <무늘로> 아, 마늘이요? <무늘로> 국밥으로 아침 대충 먹고 집에 도착하고 씻고와서 먹고 싶시켜겠 먹고 다서고 일단, 재로빵 집에 와서, 전 솔직히 조금 부족했거든요. 그래서, 신라면 겉면에 해산물 좀 넣고, 지보라시 좀 봅시다. 미리, 신단장